불법은 아니잖아요? 광고 안 나오는데 PD님 아셨어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 쓰세요? 네 유튜브... 아 그러면...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로토스 콩콩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네, 마이 스마트 크립토의 에릭님 보셨습니다 네 마이 스마트 크립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에릭입니다 더피트에서 카테고리가 많이 묶여있는데 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쭉 그냥 가볍게 쭉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SNS 쪽으로 묶여있는 프로젝트가 뭐 스, 승트, 스테이스, 승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로 시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SNS 쪽에 지금 성공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없어요. 네뭐 되게 기대를 많이 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조금 지지부진해요 SNS도 사실 주목받았던 트렌드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센트 네, 같은 경우에는 그이 시장 초창기부터 어 아무래도 좀 약간 그 가격 펌핑이 많이 일어났었어 가지고 유명한 그런 프로젝트고 마로는 원래 TTC였잖아요? 네, 네 TTC였는데 TTC가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200원 찍고 왔죠? 뭐 언급은 되고 있진 않지만 SNS 쪽에 이오스 관련된 데뷔 있었잖아요 네 지금 보이스라고 해서 이오스 자체내에서 블로그원에서 출시하는 SNS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뭐 클로즈 베타 끝나고 지금도 오픈베타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같지 않았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지켜봐야겠죠? 이오스... 대표가 대표, 튀었잖아요 대표가 블로그원의 CTO는 그만뒀지만 이오스 생태계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가 지켜봐야 고지될거 같아요 아, 몸은 떠났지만 아직 코는 거기 있는 거군요 돈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 비트가 떨어질 거라는 걸좀 보지 않나요? 다음은 컴퓨팅 쉐어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골렘이랑 앵커가 있어요 근데 골렘은 이제 그때 그 개인 PC에 남는 그 컴퓨팅을 쉐어를 해가지고 뭐 어떤 연산 작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을 한다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현실화가 잘안 됐죠? 그 되게 오래 된 네. 프로젝트고 리브랜딩도 아마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그 리소스를 쉐어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아직 익숙한 개념도 아니고 음. 사실상 보상이 조금 커진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크게 와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PC 컴퓨팅 그 연산력을 아무리 쉐어한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어그 다음에 이제 앵커인데 앵커는 아무래도 골렘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앵커 같은 경우에는 개인 PC가 아니고 이제 IT 업계에서 남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이제 쉐어를 하는 건데 뭐 고, 골렘이랑 좀 비슷한데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B2P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회사랑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B2B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도 골렘보단 실용화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았나? 뭐 상장 최근에 잘 하고 있고 뭐 이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쪽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은 광고 카테고리입니다 광고 쪽은 어 베이지 거텐션 토큰 그리고 에드엑스가 있습니다. 베이지 거텐션 같은 경우는 이그 토큰 그러니까 코인 쪽을 모르셔더라도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쓰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실 출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음. 뭐 다운로드 수가 천만을 넘었다고 했나? <웃음> 굉장히 잘 퍼져나가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광고 차단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네. 그래서 크롬 점유율을 많이 끌어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컴퓨터나 모바일폰에서 유튜브 대신에 브레이브 브라우저 쓰고 있거든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광고 안 나오는데 PD님 아셨어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 쓰세요? 네. 유튜�... 어, 그러면 <웃음> 네, 원래 저게 맞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광고 안 보면 되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그 사람들한테 구글 애드 대신에 이쪽 자체적으로 이제 받은 광고들이 뜨면서 그 광고비 지급 지불을 이제 그... 베이직 어텐션 토큰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그 유저들에게 직접 너네가 본 광고는 너네가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뭐 구글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점점 퍼질수록 구글 쪽에 견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BAT의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문제가 뭐냐면 그 홀더가 굉장히 중앙화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사실 이런 토큰은 좀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어. 할수 있어야 되는데 좀 중앙화 논란이 좀 있었죠 네. 60%인가 80% 정도가 그 상위 10% 주소에 다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마징거래소 레퍼럴 아시죠? 레퍼럴 받는 거 브레이브에서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얘네 레퍼럴로 뜨게 해 놨었어 아, 그래서 욕 엄청 먹었었어 뭐에덱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어떤 자기들 그 광고 플랫폼을 어떤 다른 브라우저 모든 브라우저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구글이 너무 강력하다. 네, 뭐 광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처럼 수정 불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광고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뭐 받는 사람 광고를 하는 사람이나 광고를 보는 사람한테 조, 좋은 시스템이어서 에, 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이 이 플랫폼에서 광고를 태우려고 하는 아직 확신이 좀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이쪽도 광고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쪽 시장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한계가 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신원확인, 어, DID라고 하죠. 신원확인 관련된, 어, 그 카테고리인데, 온톨로지, 시빅, 메타디움 이렇게 있습니다. 온톨로지는 어떤 개발 쪽에 있던 원래 사용하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블록체인 투명성으로 기존의 산업의 어떤 인증 분야를 좀 약간 접목시켜 가지고 네, 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요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오에 이제 관련된 인물이 나와서 플랫폼을 만든 거여서 네오랑 겹치는 분이 상당히 초반에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굳이 또 온톨로지를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네오보다는 좀더잘 활동하고 있고 디앱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주목할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빅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근데 시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온톨로지가 그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으로 신원 확인을 하는 거라면 얘네는 좀그 생체인식 쪽에 좀 특화가 된것 같아요 시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DID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겠죠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그 DID 쪽 포커스가 많이 됐고 뭐 유명 거래소도 상장이 돼 있는 프로젝트여 가지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분증이란 개념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나라 위주로 조금 더잘 퍼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메타디움도 많이 올랐죠 메타디움 많이 올랐습니다 메타디움은 뭐타일 중앙 신원 확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 가지고 개인정보의 자기소유권을 뭐 보장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폴이라고 설문조사 앱이 있어요. 그거 음. 같은 경우에 이제 DID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DID로 신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거기를 그 정보를 베이스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서 좀 DID라는 분야와 그 설문조사 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데이터 스트리지 쪽. 이쪽도 꽤좀 오래된 분야입니다. 시야. 네, 시야. 네, 시야. 오래죠, 시야. 네. 시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토리지 맞죠? 이거는 그냥 다 비슷해요. 아까 컴퓨팅 그 쉐어하는 것처럼 남은 데이터 공간을 이제 쉐어하는 그런 건데 굳이 그냥 하드디스크 하나 사면 되지 않나? 아니 뭐 시야랑 <웃음> 스토리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뭐 컴퓨터 를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이동키라던가 푸르나라에 쓰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떤 파일을 쉐어하고 어떤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뭐 예전에 선의로 했었죠 그냥 하고 싶은 사람도 음. 했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뭐 이건 파일 쉐어하고좀 다르게 데이터 쉐어긴 하지만 뭐 여전히 그 앞에 이게 했던 컴퓨터 쉐어랑 마찬가지로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니즈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같요 기술력이 너무 발달했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같이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라 구독